<목소리>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주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예상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가격이 지지선을 뚫으며 다시 전저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번주에도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일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가격이 어느 쪽으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의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지선을 뚫으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이었던 레벨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지선인 5,800 레벨에서 현재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블 바텀을 예상해 볼수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 즉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즉 달러의 반대편, 베이스 커렌스인 비트코인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완벽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돌려면 이 추세선을 뚫고 브레이크 태, 리테스트 이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만 상,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가격이 계속해서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여 추세선을 따라 다시 한번 전 저점이었던 5,800레벨을 뚫고 5,500레벨까지 떨어질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선을 먼저 뚫고 추세선을 따라서 뚫은 후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그리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상승봉을 만든 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찾아야만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어 갈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여태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가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돈다면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지지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이 현재 반등을 하며 꼬리를 만드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채널 즉 하락 추세선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역시 올라가서 이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고 리테스트 후 올라가는 상승 캔들을 만들지 않는 이상 큰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가 있고 그리고 하락 추세를 따라가는 가격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현재 의 패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려면 상승 추세가 큰 상승 추세 봉을 만들어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저항선에서 반등을 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라이트 코인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따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 지지선이 뚫리고 이제 정선으로 바뀐 후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 한다면 전 레벨이었던 33.8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려면 일단은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은 후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 그후 상승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 추세봉으로 컨퍼메이션을 받아야만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가상화폐 분석과 같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채널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추세선과 저항선 그두 개를 뚫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 이후 상승 추세봉을 역시 만들어야지 상승세로 올라가는 리플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잠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알려드린 리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잘 보고 어, 진입을 하시려면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 순간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어, 진입시점이나 진입구간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언급하듯 브레이크 앤리 테스트를 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더 완벽한 셋업을 찾으시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리고 그 방향으로 그 반대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방향의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캔들을 먼저 잡으셔야 해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서 올라간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상승봉을 만들어야지 올라가는 것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것을 잡으시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하락하는 하락봉을 잡으셔야지 그 하락세를 이어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하는 영상이 어 아직까지는 미숙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정말 좋은 진입시점 어 잡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을 어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 분석 패턴 그리고 분석 시나리오는 같을 것이기 때문에 올리지 않겠고요. 그 대신 다른 패턴들 그리고 다른 포렉스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성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